어디야? 원자의 뭐에 따라? 원자의 모에 따라, 원자 종류에 따라서. 아까, 어, 수소면 그 전화량이 하나인데, 뭐, 나트륨이 열한 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종류에 따라서 전화량하고 전자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 같은, 그래 같은 종류가 아니면, 그 원자가 같은 종류가 아니면, 그 전자수랑 그 원자 핵의 전자량하고 다 달라요. 음.. 같은 원자 같은 종류가 아니면. 음. 그러면은 이렇게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핵이 무조건 11개라는 거예요? 네, 네. 어, 그럼 만약에 원자핵은 변하잖아요. 어. 전자는 그래도 뒤에 가서 변하는 거우는데 원자핵은 변하잖아요. 어, 전자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중성이어서 똑같다며요 네? 중성이어서 원자핵이 중성이면 전화가... 똑같아요. 근 증상이 같은 거예요? 네, 아. 전자는 이게 이동을 할 수, 그러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할수 있는데, 이동하거나 뭐, 결합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원자 핵은 절대 안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어,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나트륨이면 11번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헬륨이면 2번이라고 2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고정을 해서? 네, 리튬이면 3, 번 베릴륨 4번, 아. 이런 식으로.